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아여러 여러분, 들도 아실 그단어입니 여러분, 여러분, 들도뭐치를 채신 분들도분시겠분만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까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, 여러분, 그 여러분, 바로 아미입니다 아미란 단어가 제일 좋고요 어...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음, 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